이와 주세요. 자, 넘겨볼까? 옳지. 없어, 없어. 그게 마지막 장이야. <웃음> 이 마지막 장이라니까? 이제 없어라. 야, 안 넘어가. 끝! <웃음>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자 다시 넘겨볼까? 넘겨봐 <웃음> 이몇장 없어 라야월뚱불뚱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옳지 마지막 장까지 왔어 <웃음>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열어요 어딱 음, 끝났다? 엄마 딴거 줄게 딴거 줄게 알았어 딴거 줄게 딴거 줄게 자나 이거 뽑와요건 끝까지 넘길 수 있어 와 아, 요거 요거 해봐 요거 자 넘겨 배추도 배추도 있다 호박이 지휘하네어 브로콜리도 있고 쪽파도 있네 와 어, 넘겨 넘겨 뭐 어, 이거는 뭐 그냥 넘겨요? 한가뽕한가뽕 사이좋게시네요 멍이멍멍이 멍멍 멍멍 멍멍 다 왔어 만족해? 자, 만족해? 얼룩말? 원숑이? 이키코코완숭이 있네? 이키코코완숭이 응? <웃음> 어, 다 봤다.